여러분 안녕하세요. 박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여드름 세안법 관련해서 세안을 깨끗이 마무리하는 그런 영상 꿀팁을 가지고 왔는데요. 일단은 저는 이 수분이 부족한 지성 피부예요. 이렇게 T존이랑 이런 부분은 유분이 굉장히 잘 올라오는 피부고 얼굴에 이제 이마라인, 헤어라인 쪽 위주로 해서 땀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앞머리를 내리고 다니고 있는 그런 머리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신경써서 여드름을 위해서 세안을 해야 하는 피부인데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드름이 지금 그래도 좀 많이 가라앉은 편인데 평상시 생활 습관도 그렇지만 세안을 굉장히 깨끗하게 해주셔야 돼요 요새는 또 미세먼지가 항상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모공 속까지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. 안 그러면 모공이 점점 더 이제 노폐물이 축적이 되면서 화이트 헤드나 이제 블랙 헤드로 되면서 모공이 넓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세안을 깨끗이 해주셔야 되는데요. 일단은 저는 이렇게 화장이 잘 지워지는 지성피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워터프루프가 가장 기본으로 되어있는 메이크업 제품들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화장 세안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먼저 포인트 메이크업을 지워줄 건데요. 이제 립앤아이 리무버에 화장솜을 적셔서 눈을 먼저 지워줄 거예요. 근데 속눈썹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지그시 올려주세요.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유지하신 다음에 아내 눈! 아내 눈! 이렇게 깔끔하게, 지금 보시면 속눈썹이 깔끔하게 지워졌죠? 아이 메이크업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지그시 유지한 다음에 이렇아서 올려주세요. 그리고 립 메이크업도 똑같이요. 지워집니다. 그러면 어느 정도 포인트 되는 메이크업은 다 지웠어요. 그 다음에 사용하는 제품은 제가 클렌징 이제 밤도 사용을 해봤고 굉장히 여러 가지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는 좀 오일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게 저랑 좀잘 맞더라고요. 근데 오일 제품들도 음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이 굉장히 많은데 오일도 좀 꾸덕한 게 있고 좀 맑은 게 있고 좀 이렇게 있으면 꾸덕한 제품은 잘 지워지는데 아무래도 문질문질하면서 이게 점성이 굉장히 꾸덕꾸덕하니까 피부가 조금 자극이 되는? 약간 그런 걸 느낄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딱 어느 정도 부드럽게 유화가 되면서 피부도 깔끔하게 닦을 수 있는 이런 클렌징 오일 제품을 제가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제품입니다. 벨르랑코라고 해서 이거는 딥톡스 클렌징 오일이에요. 그래서 유화 과정을 거칠때 이게 점성이 굉장히 묽은 오일이라서 피부에 자극이 안 되면서 또 모공도 케어가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요새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. 이 근데 지금 두통째입니다. 근데 클렌징 오일로 세안을 하실 때는 아깝다고 이제 소량만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. 충분히 얼굴에 적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적셔주셔야 돼요. 아, 내 눈! 아, 내... 이게 근데 향도 되게 좋아. 요 초에서 한 1분 정도 문제문제 여기 가상살이까지 깔끔하게 코 부분도 동글동글 물로 세안을 깨끗하게 해줍니다. 자 이렇게 제가 세안을 마치고 나왔습니다. 근데 왜 이렇게 물기가 가득 뭐 수건으로 안 닦고 나왔냐 그냥 자연 바람으로 말라주세요. 아무리 이제 수건을 매일 이제 새 걸로 교환해서 쓰겠지만 수건 한두 번 사용하면 이제 실온에서 아무래도 거기에 세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 바람으로 말려주세요튀져으면 금방 말라요. 이렇게 금방.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오일 제품은 비싼 브랜드를 많이 사용하고 계셨던 오일을 그동안 정착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제품 제가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나는 클렌징 오일로만 세안을 하면 다안 닦인 것 같다.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클렌징 폼을 사용하시잖아요. 클렌징 폼은 저는 두 가지 이렇게 아침이랑 저녁으로 용 나온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. 그 약산성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여드름 세안하실 때 좋고 그냥 손으로 부비부비 하는 것보다는 이런 브러쉬도 있잖아요. 이런 브러쉬들로 깨끗이 세안해 주시면 조금 더 여드름 케어하실 때 좋으실 거예요 여드름 관련 세안법은 딱 여기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되고 제가 하나 더 생활에 필요한 꿀팁을 알려드리면 저희 휴대폰 사용 많이 하잖아요 휴대폰에 세균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 아시죠? 얼굴에 이제 손을 안 갖다 댄다고 계속 이렇게 버릇을 들어도 습관화해도 안될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이렇다 고 보면 어 코에 뭐가 있네 이러면서 이러다가 만지게 되거든요 휴대폰에 있는 세균이 들다 얼굴로 갈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런 알콜 솜이 있어요. 이알콜 솜으로 한 일주일에 세번 한 정도 휴대폰 겉면을 닦아줍니다. 이거는 인터넷으로 구매를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. 약국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. 저는 이걸로 한 일주일에 세번 정도는 휴대폰을 소독을 해줍니다. 꼭 휴대폰이 아니더라도 애가 자주 쓰는 전자기기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저런 알콜 솜으로 세척을 자주 해주시는 게 여드름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. 오늘은 벼드름 세안에 관련해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.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.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